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네마스터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4.15 버전인데요 그동안의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세가지로만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4.15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화면 비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15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어쭈빈이 꿀팁 채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